불타는 트롯맨의 참가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100팀 참가자 공식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오는 20일에 첫 방송되는 mbn 불타는 트롯맨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 서혜진 pd가 설립한 크레아 스튜디오와 mbn 이 위기 투합한 초대형 트로트 오디션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총 100팀의 예심 참가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공식 프로필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한강, 신성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은 물론 방송인 이영자 매니저 송성호, 파페라 그룹 포르테디 콰트로의 손태진, 미스터트롯 출신 김중현, 남승민, 임도영등 익숙한 인물들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타 오디션 우승자를 비롯해 현역 연예인과 실력파 트로트 가수, 뮤지컬 배우와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 참가자들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작진이 일찍이 세상에 공개된 적 없던 트로트 원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던 만큼 기존에 알고 있던 또 이미 알려진 얼굴보다는 신선한 뉴페이스들이 대거 포진돼 뉴 트로트 히어로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앞서 공개된 공식 티저 영상 등을 통해 빼어난 비주얼을 드러내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프로필에서 마치 아이돌 오디션을 방불케하는 아이돌 비주얼을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청자 참여형 오디션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예심전에서부터 국민 관객들을 참여시키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1에서 100번까지 고유번호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지 불타는 트롯맨 예심 참가자 100팀 중 시청자 마음을 활활 불타게 할원 픽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mbn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12월 20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됩니다.